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영화 든 게임이든 인기를 얻고 성공을 하게 되면 후속편을 준비하게 됩니다. 유저들은 원작을 떠올리며 후속작을 기대하게 되고 게임사는 이런 유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원을 갈아 넣어 게임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편보다 뛰어난 속편은 없다라는 말을 깨부수기 위해 큰 야망을 품고 게임을 출시했지만 순식간에 폭망해버린 최악의 후속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원작을 뛰어넘지 못한 비운의 게임은 메이플스토리2입니다. 원작인 메이플스토리는 횡스크롤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다른 게임과 차별화된 컨셉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게임입니다. 실사와 같은 3D 캐릭터가 판을 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귀여운 SD 캐릭터를 내세우며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유저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았던 작품인데요. 메이플스토리의 흥행으로 인해 코 묻은 돈을 맛보게 된 넥슨은 후속작인 메이플스토리2를 공개하게 됩니다. 처음 공개된 영상에서 지형및 오브젝트의 모양이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마인크래프트와 흡사하게 느껴졌었는데 메이플스토리의 캐주얼하면서 귀여운 느낌의 SD 캐릭터가 얹히면서 유저들의 기대는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당시 성인이었던 저도 메이플스토리2를 무척 기대했었는데 왠지 메이플의 캐릭터로 샌드박스 방식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면 좀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듯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메이플스토리 팬들이 행복회로를 돌릴 수 있도록 떡밥을 마구마구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이플스토리2가 오픈했고 기대한 만큼 많은 유저들이 몰렸었는데요. 오픈 첫날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렉을 동반한 불안정한 플레이가 지속되고 짧은 주기로 총 4회의 긴급점검을 한 것도 모자라 인게임 제한은 물론 캐시 아이템까지 증발하는 롤백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시작 하루 만에 사과공지를 올리게 되는 넥슨클라스 메이플스토리1을 제작하면서 쌓았던 노하우 그딴 달달한 건 맥슨에게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어느정도 안정화되고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기는 유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오픈 초기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름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도 좋았고 다양한 캐릭터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도 다양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처럼 만들어진 맵과 그걸 활용한 컨텐츠들이 돋보였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아머스트 산 위에 있는 똥 막대기를 얻기 위해 몇 십분 동안 투명 지형을 찾고 점프를 시도하면서 결국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똥 막대기를 얻고 소소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오픈 초기 PC방 점유율 5위까지 달성하고 동시접속자 20만명 이상을 달성하면서 넥슨과 개발자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메이플스토리2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최적화 문제 시스템에 의한 렉 현상이라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구조설계 미스로 슈퍼컴퓨터로 메이플스토리2를 해도 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극한의 발척화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최적화를 개선했지만 렉으로 고통을 받았던 유저들을 복귀시키기에는 그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인챈트 개편이 시작되면서 인챈트 단계가 15단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9단계까지는 다른 게임보다 강화 수치가 낮으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유저들은 개발자들의 큰 그림을 알게 되면서 급속도로 흔들리게 되는데요 같은 시기에 발록이라는 보스가 등장했는데 이 발록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10강 무기를 기본으로 착용하고 있어야 클리어가 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은 최종 보스를 잡기 위해 인챈트라는 도박과 던전팽팽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되었고 이런 지루한 반복 플레이에 실증이 난 유저들이 게임을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은 상태에서 메이플스토리2가 나락에 떨어지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GM핑지의 권력 남용 사건인데요 운영자가 자신의 서브 캐릭터를 생성하고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생성해 유저들 몰래 플레이를 해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넥슨이 그렇게 말하였었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서 메이플스토리2의 운영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진만 디렉터가 운영 초반부터 강조해왔던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금체계를 만들고 도박성이 짙은 캐시 아이템은 자제할 것이라는 약속마저 깨버리면서 유저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코 모든 돈을 잠시 제쳐두고 게임성과 유저들과의 소통에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김진만 디렉터가 꿈꿔왔던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게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원작을 뛰어넘지 못한 비운의 게임은 라그나르코2입니다. 원작인 라그나로크는 그라비티에서 개발하고 유통한 2D MMO 장르의 게임으로 일본 RPG풍의 2D 캐릭터가 3D 맵을 뛰어다니는 독특한 그래픽으로 주목을 끌었는데요 다양한 캐릭터와 전지 시스템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밸런스까지 2D 도트 캐릭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 유저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대박게임 반열에 오른 라그나로쿠도 시간을 이길 수 없었고 많은 유저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후속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그나로쿠2가 2012년 2월 22일 2시 22분에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 정말 많은 MMORPG가 나왔던 시기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게임들 속에서도 단연 라그나로쿠2의 타이틀은 독보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법 라그나로코2를 처음 접속한 유저들은 수준 낮은 그래픽을 보면서 나락을 맛보게 됩니다. 원작을 계승한 귀엽고 개성 넘치는 2D 노트 캐릭터를 기대했지만 엔진에서 기본으로 제공할 것 같은 캐릭터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전직전 초반 캐릭터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눈을 질끈 감고 플레이를 하는데 엄청난 수준의 서버렉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사상 초유의 5회 연속 점검 3대 명검도 아닌 5대 명검을 뽑아들면서 유저들을 무참히 썰어버립니다. 이렇게 렉과 수많은 점검을 참아가며 플레이하던 유저들에게 또 하나의 비보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아이템 복사 버그입니다 경매장에 아이템을 등록했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한 아이템이 생성되는 버그였는데 라그2를 플레이하던 BJ가 복사 방법을 송출해버리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12시간 연장 점검 기나긴 점검이 끝나고 게임에 들어갔는데 이미 게임은 개판 5분 전 상태였습니다 인벤토리 버그에 퀘스트 버그, 인던 관련 버그들까지 일반 유저들이 보기에도 수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라그나로크2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래픽과 라그나로크의 장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게임성까지 그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보고 급하게 만든 중국산 양산형 게임 같다는 치욕스러운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서 그나마 추억 보정을 받고 기다려주던 유저들마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26일 방심하고 있던 유저들의 등에 다시 한번 칼을 꽂게 됩니다 바로 상용화 선언과 함께 등장한 부분유료화 요금제였습니다 유저들은 오픈베타전 안정화가 검증되지 않으면 오픈베타는 절대로 없다는 개발이사 이야기를 떠올리며 할수 있는 모든 쌍용을 날렸는데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운영 따위는 모르겠고 사람이 더 줄어들기 전에 돈을 빨아먹겠다는 구라비티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상용화 선언 이후에도 서버렉과 버그, 튕김 현상이 건재했으며 점검 또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지옥을 맛본 유저들은 대거 이탈하게 되었고 그나마 팬심으로 버티던 유저들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서 결국 2013년 1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지만 모바일 시장에서 수준 낮은 후속작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아직도 라그나로크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원작을 뛰어넘지 못한 비운의 게임은 창세기전포입니다 창세기전은 대한민국 게임 시장의 전성기를 열었던 게임으로 그 당시 강세였던 일본 RPG 게임과 비교해봤을 때도 어디 하나 뒤처지지 않은 완성도 높은 게임이었습니다. 특히 시대를 앞서간 그래픽과 독특한 스토리 전개로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한 게임인데요 콘솔 및 패키지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시대가 변해오면서 창세기전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0년 4월 19일 소프트맥스가 티저 사이트를 하나 오픈하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전 4를 온라인으로 제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창세기전을 기다려왔던 팬들은 열광했고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작품이 온라인 게임으로 부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창세기전을 몰랐던 어린 세대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프로모션 영상이 공개되면서 창세기전 4가 유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본적인 MMORPG의 틀을 따르는 상태로 수집용 카드 게임의 요소를 넣어 그 당시 인기가 있었던 그라나도 에스파다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픽은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색다른 전투와 창세기전 특유의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만 더해진다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이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CBT가 시작되었고 플레이 동영상이 공개되는데 이 영상을 본 창세기전 팬들은 이건 재앙이라고 소리쳤고 이 똥덩어리를 보기 위해 15년을 기다려온 자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모든 커뮤니티에서 창세기전의 시대착오적인 그래픽과 게임성에 대해서 혹평을 했고 희대의 망작이 나타났다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전투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는데 타격감과 액션성은 모바일 게임보다 수준이 낮아 보였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반응으로 인해 소프트맥스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애증으로 기다린 창세기전 팬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 패닉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OBT 당일 팬들은 CBT 때의 문제점들이 수정됐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역시 그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전투는 물론 게임 내 폰트 및 UI까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채로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UI에 들어가면 게임이 멈추는 버그와 채널 이동이 되지 않는 버그 등 CBT 때도 발생했었던 버그들이 그대로 재현되었는데 이를 두고 버그가 발견돼도 개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수정을 못한다는 드립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전에 오픈 첫주 성과를 보면 첫날 동시접속 인원수는 15,000명 PC방 순위는 4 0위대로 진입했는데 50위권 밖으로 밀려난 메이플스토리2와 똥나무라고 악평을 듣는 트리 오브 세이비어조차 오픈베타 첫주는 10위권 내외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저 처참한 수준의 성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전포는 2017년 3월 30일에 서비스 종료 공지를 내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창세기전 개발에 투입된 200억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원작을 뛰어넘지 못한 비운의 게임은 서든어택2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FPS 장르의 게임으로 1인칭 슈팅 게임을 처음 하는 유저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조작 방식과 낮은 사양으로 인해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게임인데요. 2012년 넥슨 GT에서 서든어택2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현실감 넘치는 그래픽으로 무장된 FPS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서든어택을 만들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래픽만 좀더 신경 써서 개발한다면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 정도는 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든어택2의 트레일러가 공개됩니다. 짧은 핫팬츠를 입고 빵댕이를 실룩거리는 넓은 가슴을 가진 여케의 무쌍을 본 유저들은 아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넥슨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가슴과 빵댕이를 앞세워 게임을 어필했고 그게 전부인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파테스트가 시작되는데 인트로 영상에 배틀필드4 표절 논란 워페이스 데저트 이글의 장점 모션 도형 논란 아바 온라인의 여성 캐릭터 표절 논란 등 수없이 쏟아지는 표절 논란과 대부분의 시스템과 레벨이 1편을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유저들은 XX 같은 게임이라고 욕을 했고 이렇게 만들거면 서든어택 리마스터 버전을 만들지 왜 2라고 이름을 붙였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픈 시작부터 사전등록 보상으로 통수를 치면서 시작합니다. 캐시를 지급했는데 기간 제한이 있고 이 캐시로 구입한 아이템들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총기류들도 무제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캐시로 구매를 해야 일정 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캐시 아이템 효과들이었는데 경험치 추가는 100번 양보해서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캐시로 구매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말이 안 됐습니다. 사망시 적 hp 확인, 발자국 사운드 볼륨 조절까지 공정하게 실력만으로 승부를 가리는 fps 게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효과들의 아이템들로 가득했고 rpg 게임을 하는 착각을 들게 했습니다. 서든어택2에서 칭찬할 부분은 선정성 있는 여성 캐릭터밖에 없다는 치욕스러운 말을 듣게 되며 저질 게임으로 낙인 지켰고 개발기간 4년 개발비 300억의 서든어택2는 게임이 출시된 지 24일 만에 서비스 종료가 결정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넥슨 직원이 무지한 유저들과 게임 개발자에게 쓴 sns를 보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